만에 화장한 얼굴이죠? <웃음> 원래 어제 들어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들어와서 기억이 없어요. 완전 들어오자마자 뻗어서 자버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9시입니다. 이제 어디를 들렸다가야될 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렸다가 다시 학교로 갈 거예요. 원래 거의 여기가 학교고 지금 가야하는 곳이 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야작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작 준비도 다 했고요. 이제 집에서 했어야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려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대표님께서도 도서관에서 되게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소개해 드릴 수 있어가지고, 영광입니다. 오늘의 팬들도 여러분들의 활동 기록을 계속 알림을 받으셔야 될 텐데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지사항에 이, 여러분들의 방문자, 내시는 팬분들이 댓글을 다셨을 때, 어, 크게 하는 졸잘러 1개, 1개월차 미싱 나도 나 미싱 처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나도 대학교 4년동안 배운 것보다 포텐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졸전 준비하면서 독학한 게더 많은 것 같아 나도, 나도. 스스로 배운 <웃음> 음. 난 이화성은 뭔가 짜장면, 짬뽕 그것만 딱 생각해가지고 갈비탕 있는 줄 몰랐어 와, 아쉽다 아 힘들어 너야자안 하잖아 지금 이상하게 야자안할 수가 있겠어 해야지 할거 할 같아? 응 해야지 그래 결국 졸전은 다 하게 되는구나 너 진짜 야자안 하자 주의잖아 그러니까 아, 작년 졸전에 딱한번은거든아너 졸전 했다 했지? 몰라 근데 이이 만큼은 아니었어. 평면은 그냥 그리고 아, 근데 너가 너무 스케일 을 크게 두 개를 해서 그래. 아니 다들 스케일 너무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1미터 가로 1미터 안으로 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 지킨 내가 너무 초라해졌다니까? 그 친구가 도와줘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돈내노래 응? 우리 언니는 내가 반은 일좀 해달라는 응? 돈내 노래. <웃음> 소리 아파. 거이고 거의 뭐 우리 학과 학생이야. 차 교수님 과장님. 그 깊이 있는 날 야작 되게 많이 입어 응. 어제? 어젠가? 응. 시간이 이렇게 응. 내가 어제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잤더니 한일주일 흐른 거 아, 같아가지고 어제였구나 2시가 넘었어요. 오늘 마지막 클렌징. 인생의 마지막 야작 오늘은 화장을 많이 했으니까 클렌징 크림 사용, 아니 클렌징 밤 사용해서 한번더 닦아줄게요. 생각보다... 화장을 안 하고 다녀가지고 가끔 밤방다쓸줄 알았는데, 다섯 번 넘게 야작했는데도 다 아직 안 썼어요. 왜 구멍 났어? 무슨 스카름 느낌이 나나 했더니 아크릴 묻은 손 때문에, 아, 지워지지도 않고. 조금 졸리니까 이를 한번 닦아주고 웰라주 저거 간편하니까 저거 바르고서 잘게요 아니 잠데 바르고서 할게요 밤새야죠 마지막 밤새기 이왜 비가 오난거야 진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특히 손손막 베이고 모기 물리고 팔 켜지고 여기 굳은 살맥히고아 너무 쓰라려 괜찮아 더 묻힐 걸까 아. 이렇게 뾰루진난거 패치 하나 붙여주고 골드 콜라겐 앰플 이거 해줄게요 오늘 영양이 필요해 이다쓸줄 알았는데 다안 썼네? 내개 시켰어요 아 많이 애 생각도 안싶켰어지어얘 가위 가위 아 아쉽다 아 뜯었어요? 뜯어버렸어요 아 어. 왜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걸 까먹었어 <웃음> 맛있겠다 안돼 <대> 비닐을 살아 앉지 마너너거 <웃음> 음. 아니라고 너무 막 간다 얘 이거 진짜 뜨겁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 네. 어? 이는거 괜찮아요. 완만하어 넣어 봐요. 언니도 뜨거운 국물 응, <웃음> 아, <웃음> 마시고 싶으면 어, 이 주세요. 여기 맛있다. 여기. 어, 이래 밥시켜. 괜찮네. 은 아, 이거 뭐, 뭐, 이 뭐, It's true, they know you're the one I wanna give it to. Can't see you. 언니 오늘 30분... <웃음> 아니, 아까 또 잤어요. 아, 어, 그렇구나. 직다안 <웃음> 했어? 아, <웃음> 안쓰러워. <웃음> 도가인 네, 이름이 뭐예요? 진짜? <웃음> 밥 먹으러 가자. 먹으자밥먹밥먹으자밥 먹으러 가자. 밥이으러 가자. 밥 먹으러 다 진짜, 진짜 맛있 <목소리> 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직기요? DP요! DP요? DP요! 졸전 DP요! 드디어 끝이구나를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음.. 왜삼일째 하지? 지금 이 끝인데? <웃음> 아 왜.. 나는 그때도 끝인 줄 알았어.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단한 발. 음.. 3일 거면은 아, 가위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도와주세요. 도움이요? 네 도움 신명나게 칼질을 해보자고 밥을 타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모서리를 노린다. 노린다. 슥싹, 슥싹. 내가 한 번도 안했고든아한 번도 안했고있어한번고어아 음.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그렇지 나안는게좀어 진짜 아그 아, 저거 철거하는 것도 힘들겠다 나 지금 말아봐 미안. <웃음> 나 지금. 나 지금. <웃음> 만 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대박 사건, 아무도 없어. 지금은 6시 13분입니다. 아침 오 멋있다. 저기 벌써 조속과 전시가 보이네요. 저는 제가 전시날, 전시 오픈날 야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실 100% 만족한 상태로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원래 전시에 그렇게 큰 뜻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 만족하도록 하려고요. 너무 춥다. 이제 6시니까 집 가서 씻고 준비해서 나와서 뒤에 마무리해야 되는 쫄대 같은 거 마무리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졸전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졸전 준비하는 거랑 졸전 기간 영상이랑 나눠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졸전 준비 기간 동안에는 제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아주 자연인의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를 하게 되네요. 뭐가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졸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로써 저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하. <웃음>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